네 반갑습니다 정보화 지식을 나누는 나르다 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sql 입니다 n sql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new sql을 제가 문제를 내고 어, 채점을 해보면 의외로 정말로 잘 쓰는 분이 더뭅니다 이상하죠 좀 굉장히 쉬운 토픽이고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시험에 출제되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잘 쓰신 분이 드물다는게 의외로 놀랬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한번 체계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USQL은 핵심 자체가 광경 데이터베이스인 RDBMS에다가 빅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한 노에스케 l 을 합쳐 놓은 겁니다 RDBMS에서의 트랜잭션 관리 자 이것만 요것, 일단 먼저 외우면 돼요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의 트랜잭션 관리 ACID로 이루어져 있는 트랜잭션 관리와 NoSQL의 확장성과 가용성을 내포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모든 내용들이 다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451그룹 451그룹은 유명합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입니다 리서치 기관에서 정의한 NewSQL은 광경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RDBMS 관점에서 SQL을 지원한다는 거고 ACID를 준수하고 성능 개선을 가지고 n o s q l 특징인 확장성과 가용성 요 키워드죠 확장성과 가용성을 갖춘 DBMS입니다 그 다음 스톤브레이크 교수가 정의한 것은 SQL 기반 상호작용하고 트랜잭션에 대한 ACID를 지원하고 비공유 구조이면서 비잠금 동기성 제어를 가지고 있고 노드 단위의 고성능을 갖춘 DBMS입니다 어떤 정의를 써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광경 데이터베이스의 ACID에 관련된 트랜잭션 관리와 n o s q l 의 확장성과 가용성을 레포한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정의해도 아주 훌륭한 정의입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이 정의하는 4, 5일 그룹에서 정의하는 걸 써도 됩니다 스톤 브레이크 교수가 하는 걸 써도 됩니다 조금 어, 세세한 속성들이 다 나열되어 있죠 이 구성요소들입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4,5,1 그룹에서 정의한 데이터베이스 랜드스케이프를 보면 New SQL은 오른쪽 요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 New DB나 또는 볼트 DB 같은 이런 DB 종류들이 있죠 New SQL을 적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종류들입니다 밑에 MSQL도 있고 그렇죠? m -E m s q l 그 다음 요기 보면 요거 다 r e l a t i o n 지원한다는 그룹에 들어가 있죠 Relational 그룹에 SQL이 들어가 있죠 NoSQL은 Non-Relational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Analytic 분석과 관계된 쪽에도 NoSQL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 범주 자체가 그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표 하나가 개개별의 데이터베이스 엔진들이나 또는 그 상품들이 어느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쭉 뿌리는 하나의 표입니다 사오 리서치 그룹에서 조사해서 만드는 표니까 한번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셉, 하나, db도 보이고요. 오라클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뭐, MySQL, 포스터리 SQL, SQL 서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애널라틱 데이터베이스이면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되네요. 요부분이 있네요. 눈에 익은 거. 그러니까, 눈에 익숙한 거부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을 좀 확장해서 보시면 되는, 뭐, 참고 용도긴 하지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어, New SQL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New SQL의 구성 요소를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광경 데이터베이스는 RDBMS와 NoSQL의 특징들이 그 구성 요소로 들어갑니다. 자,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는 ACID, 그 다음에 SQL, 그 다음에 MVCC, 이세 꼭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NoSQL에서는, 음, 마이클 스톰브레이크 교수가 말한 비장금 동의성 제어. 그 다음에, 노드단이 확장된다는 거. 결국 이걸 제가, MIT의 마이클 스톰브레이크 교수가 제시한 NoSQL 특징을 발췌한 건데, 어쨌든, 어,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 세 꼭지. 그 다음에, NoSQL에서 의한 다섯 꼭지 정도만 암기를 하면 됩니다. 광양 데이터베이스의 ACID 같은 경우는 뭐 원자성, 일관성, 독립성, 지속성, 원일독지라는 4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트랜젝션의 기본 특성이라는 거고 이걸 이걸 갖다가 그노 o SQL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새로운 NEW, NEW SQL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s q l 구9 표준 코이문 지원한다는 거그 다음에 MVCC 다중 버전 동의성 제어를 제공하는데 일개 성능 극대화를 위해서 만든 거죠 요거 제공한다는 거고 그, 다음, 그 다음에 비장금 동의성 제어 비장금 동의성 제어하고 데이터 무결성 처리를 위해 non-locking 구조를 지원한다는 거 lock 없이 다른 스케줄을 동시 에 통해 동의성 제어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노드 단위 확장 shared -신 구조 공유하지 않는 구조고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처리가 없다는 거맞죠 노드 단위로 확장된다는 거고. 그 다음, 분산처리. 데이터를 고성능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병렬적 구조를 유지한다는 거. 그 다음, 비공유 아키텍처. 사실 비공유 아키텍처라는 게 노드 단위 확장과 일맥 상통하게 이어지는 말이 되겠습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 중요한 특징이죠. 독립적 존재. 그러니까 노의 스퀘어에 독립적 존재하는 특징들. 이게 중요하게 쓰인다는 거고. <웃음> 그 다음에 인메모리 실시간 저장 처리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new sql 에서는 인메모리 아키텍처를 제공하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퍼 관리가 불필요하죠 이런 정도 특징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를 체계적으로 답안에 기술하시는 분이 드물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물론 어, 사실 찾아보면 그런 자료도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나 정말 잘 쓰기 어려운 주제가 뉴에스 l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요소를 구속요소를 구성 요순도로만 정리를 해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뉴에스 l 의 종류 이제 뉴에스겔 종류 정도도 쓸수 있으면 굉장히 구색이 맞겠죠. 아,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스패너 구글의 스패너 그 다음 볼트 db의 볼트 db. 그 다음에 오라클의 MySQL 클러스터,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와 MEM, MMSQL, 뭐 요즘도 벌써 네 개죠, 스케일 DB 다섯 개죠, 요즘도. 어, 그 다음에 좀더 외우기 편한 것들 위험합니다 각각 홈페이지는 제가 관련 자료 쪽에다가 나열해서 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특징이몇 개만 보겠습니다. 스페너 같은 경우는 m e m r e d 를 지원하는 파일 형태의 스토리지고, 2012년 9월에 구글에서 상용시켰다 화그 다음에 좀뒤 제가 볼트 디비 코드를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볼트 디비 사실 볼트 디비 코드가 아니라 어쨌든 그 표준 sql 문입니다 어쨌든 어, 볼트 디비는 오픈소스 기반이고 2010년도 출시했고 이것도 맵 리듀스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램 스토리지 구성되고 H스토어로부터 파생되었다 요즘의 특징만 하면 되고, 제가 볼트디비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볼트디비의 특징을 좀더 임팩트게 제시한 문구가 하나가, 포 5G 비즈니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요거는 아마, 그, 볼트디비를 만든 단체에서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5G 비즈니스를 위해서 볼트디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어, ndb MySQL 클러스터 같은 거 오라클에서 만들었습니다. 하이브리드 형태의 스토리지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고, 어, MySQL로부터 파생됐습니다. MySQL로부터 파생된 게 MySQL 클러스터, 그 밑에 있는 ScaleDB, 그 다음에 Drizzle. 요게 전부 다 MySQL로부터 파생됐고, MariaDB하고 연관이 있는 거는 c l u s t e r d b 요게 MariaDB하고 연관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MM SQL. MM SQL은 어, RAM 스토리지 구성하고 있고, 디스크 백목 최소화가 되어 있고, MySQL API를 준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MySQL로부터 게 되게 많죠. 그 다음에 u d b 는 파일 형태 스토리지 구성하는 2012년 11월에 출시한 데이터베이스 되겠습니다. 요정도말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 외우려고 덤비들면 안니다 다 외울 수 있으면 좋, 좋습니다 적당하게 한 4개나 5개 정도 외워 두시고 특징적인 키워드만 차별화에 나열한 다음에 표로 만들어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명 제조사 그러니까 이거죠 어, New SQL의 사례 또는 어, 상용화에 대한 거 또는 그. 어쨌든 현실적으로 뭐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쓰고 싶을 때는 결국은 그 제품, 어떤 제조사,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 정도만 기술하면 사실은 팩트를 제대로 기술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중심으로 좀 봐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광경 데이터베이스하고 노에스쿨하고뉴에스쿨을 비교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구분을 이제 스케일 아웃, 그 다음에 HA 고가용성 그 다음 리플리케이션, 복제, 퍼포먼스 SQL 지원, 릴레이셔널, 조인, ACID, 활용 분야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스케일아웃과 HA 광경 데이터베이스에 고가용성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게 좀 무호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관 광경 데이터베이스는 고가용성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제 그 이중화를 하죠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중화 를한 다음에 RAC로 묶어서 고강용성 확보를 하죠 그러니까 어, 이중화 또는 그삼중화사중화 여러 개의 서버를 도입함으로써 고강용성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광경 데이터베이스 엔진 그 자체만으로는 고강용성 확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아웃이나 HA나 리플루케이션이나 퍼포먼스는 기본적으로 광경 데이터베이스보다는 No SQL이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고 SQL 쿼리문을 지원한다든지 관계형 구조, 릴레이션 구조라든지 조인, ACID 이거는 전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으로부터 도출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No SQL은 그 기능들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스케일라우부터 HA, 리플리케이션, 퍼포먼스, SQL 지원, 릴레이션, j 조인, ACID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하는 게 new sql 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한 지금 키워드를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활용 분야는 주로 기관계 시스템들은 전부 다 업무 시스템들은 대부분 관계형을 쓰게 될 거고 빅데이터 처리는 no sql 을쓸 거고 게임이나 이커머스 같은 트랜젝션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분석이 필요한 그런 용도로는 또 어, 메인 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되는 램이 지원되는 고성능의 DB를 구축할 때는 New SQL을 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금융 거래나 뭐정권 이런데도 충분히 쓸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New SQL의 New SQL의 쿼리 어, 샘플을 제가 보겠습니다. 시놉시스입니다. 시놉시스. 그러니까, 그, 쿼리 문을 어떻게 짜면 돼요? 라고 하는 보여주 일종의 문법 체계입니다. 뭐, 별로 볼거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좀 해보신 분들은 금방 아는 것들입니다. 지금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어, 주로 그 예약어들입니다. 약속된 용어. 지금 셀렉트 같은 건 조회 용도죠. 셀렉트하고, 그 다음에 올이나 디스팅, 디스팅트를 쓸수 있고, 프롬. 그 다음에 조건절인 where 그 다음에 조건절의 속성인 and or not을 써서 값을 쓸수 있는 이런 거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하신 분들은 금방 아는 것들이 그죠 되게 낫익죠 그러니까 그 안시 s q l 9 2 표준 sql 문법 스트럭처를 그대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일이 설명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set 어떤 컬럼에 어떤 값 그다음 WHERE 조건, AND/OR NOT 조건을 이용해서 그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업데이트하는 거고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그다음에 어떤 컬럼, 컬럼, 컬럼을 나열한 다음에 VALUES에다가 각 컬럼과 매핑되는 값을 쫙 쓰면 이게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고 DELETE FROM t 테이블 레임 e 하게 되면 그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다 지우죠, 다 지웁니다. 다 지우는데 조건절, WHERE절에 있는 것만 지우고 싶으면 where를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어, upsert라고 또 있어 upsert, upsert into. 요거는 이제 upsert는 upsert는 insert 새로운 레코드를 insert하면서 그 레코드가 존재하면 update라는 문법입니다. upsert 요즘 특징적인 거죠. 요거 upsert 같은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insert와 그러니까 update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트렁케이트는, 트렁케이트는 조건들이 없죠 그러니까 어, 델리트와 트렁케이트는 둘다 레코드를 없애는 거 삭제하는 거지만 델리트는 한줄한줄한 줄한줄한 줄씩 지우면서 로그에 기록을 합니다 그렇지만 트렁, 트렁케이트는 테이블 전체 레코드를 한 번에 지울 때 쓰는 거고 그 레코드 목록들을 로그에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롤백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트렁케이트가 되겠습니다 참고를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를 실제 볼트 DBS는 어떻게 구현하느냐. 볼트 DBS 쓰고 있는 그 그림리문을 가만히 보면, select a s t e r i s from e m p l o y where country in. 요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in이라는 거는 요게 오화 조건이거든요. 오화 조건입니다. 오화오화 조건으로 이뤄진 거고, 어, select employee로부터 모든 걸 갖고 와라. country 조건에 맞는. 맞는, 지금 보면, 도미니칸 리퍼블릭하고, 하이티, 이두 개의 값에 맞는, 국가가 이두 개인 조건에 맞는 인플로이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갖고 오라는 거고요. 자바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기본적으로 뭐, a lg123에다가, 텍스트를 넣고, 볼트 qsql 이라는, 메소드를 호 콜하죠 그러니까 자바의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볼트큐 SQL을 쓸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그 실무적 활용 쪽에다가 기록해 주시면 좋은 메시지가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